말해야지 뿌개면 돼 안돼? 이렇게 장난치지마 엄마 장난치라고 지금 하는거 아니야 저거 뿌개면 돼? 어? 언니가 일부러 뺏어가지고 한쪽에 있고 언니가 만든거 밟고 그러면 안되지? 다음부터 너의 마음을 말해봐 어떻게 할거야? 어떻게 할 거야, 다음부터? 할 거야. 그리고 다음부터 어떻게 할 거야? 방해 흔지 마. 어떻게 할 거야? 할 거야. 언니 그 방해하지 않아? 응. 너, 너거 누가 방해하면 너도 싫지? 응. 그러면 안 되는 거야? 응. 알았지? 응. 언니 손잡고 미안하다고 그러고, 다음부터 너 계속 하루 종일 언니 괴롭혀 그랬잖아, 지금. 응. 엄마, 그러면 이제 그 반성의자에 한 시간 동안 앉아 있어야 돼. 알겠지? 네. 이제부터 그러지 않기로 했잖아. 계속 그러면 반성의자에 오래 앉을 거야. 알았지? 알았어? 응. 네. 언니한테 미안하다고 해. 가서 안아. 안아. 으하? 으하? 그 응, 어, 응. 그, 고구단이. 응. 2 5 인도에? 인도. 25일은? 25일은 몰라. 1이니까 25잖아. 네맞다 <웃음> <웃음> 그런 것도 노는거 아니야. 신장이 그렇게 말했어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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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어. 하우그 우리도 이번 내가 해볼래 언니 이게 문제랑 같이 안을 거야 여기. 언니도 넣어. 여기 공기 짜는. 건 너무 딱딱해. 어, 여 그건 너무 심했다. 호텔이 안 되겠다. 너 만두 먹고 정신 차려야겠다. 아니야, 저려자그래 그래야. 라지라지 점 차릴거야? 안 차릴거야? 안 차릴거야 먹고 점심 차려라 안아먹어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이아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어아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아니 바람이 온니더 디테일 하잖아 어 맞어 아니 그럼 응응 응, 이거 어때게? 안돼 이거 잘때 이거 틀어야지 <웃음> 맞아 바로 할거야? 아 알았어 어? 다행이구나 음. 우와. 색깔의 모습 테리야 이거 제목이 뭐야? 응 음, 이거 색깔 그림 응. 무지개. 그림 무지개? 엄마가 지어주면 안 돼, 제목? 응. 김밥 재료.